안녕하십니까 의향시장 김상돈입니다 9월 개장을 앞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와 함께 7월 1일부터 2일까지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을 통해 창출되는 천여개 일자리는 우리 의향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1대1 현장 면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약 6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용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